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세차를 하러 처음 와본 세차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웃음> 쌀쌀했던 봄철에 촬영한 세차 영상입니다. 세차를 했던 목적은 발수코팅제 비교를 위해서 세차를 했었고요 이번 영상 다음으로 발수코팅제 4종을 비교해보는 컨텐츠로 준비를 할 예정이면서 외관에 같이 함께 간단하게 세차했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샴푸가 봄철에색상을한영영이이바인인체체블블러를 사용을 했구요 o 랜스로 y o h a t a n d a t p 도포를 하면 거 품이 몇 떨지 궁금해서 DC 제품에 택티콤 택시포 산성과 알칼리 제품을 사용했고요 카톤에서 모토 방식의 폼 전동 분무기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좀더 나은 거품을 뽑아낼 수 있는 전동 분무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카톤 전동 분무기로 도포를 할 건데요 역시나 다시 보아도 폼틀의 거품질은 아쉽긴 합니다 알칼리 택티폼 제품은 9.99ph로 약한 10ph로 약 알칼리 제품인 걸 확인했습니다 고정만에는 조금 안전한 느낌의 알칼리 세정제인것 같습니다 탄성 프리워시인 택시폼은 1.9 pH가 측정이 되었고요. 폼풀 사용하다 도저히 전체 도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반 로즈는 그리고 80도 로즈를 사용해서 도포를 했습니다. 전동 분무기 치고는 분사력이 꽤 괜찮아서 카톤 제품이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3.5L를 사용하는 저로서 손잡이가 아주 유용하게 컨트롤이 편했던 느낌이었습니다. MTM 노즐 40도를 가지고 오면 고압수를 사용을 했고요. 40도 노즐이 넓게 도포되면서도 강하게 고압이 나가다 보니 세정력도 괜찮고 넓은 면을 한꺼번에 세정할 수 있어서 아비센 세차장에서 40도 노즐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pH 택시폼 산성 프리어시를 짭도도 폭넷스로 도포를 했는데요. 거품이 풍성했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3pH 제품 중에서는 산성 프리어시치고는 가장 거품이 좀 좋았던 제품이고요. 제가 디테일하게 세정력이 얼만큼 되는지 오염도가 심하지 를 않아서 세정력 자체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품만 하는 괜찮은 산성 프리어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거품 멍하기도 좋은 거품들을 보여주네요. 짧게 세차하는데 그 날씨 했던 틈새세정을 오랜만에 브러쉬로 개척을 해줬구요 카샴푸를 담은 비커에다가 자주 헹궈주면서 레터링, 미트가 닿지 않는 틈새부분을 날을 세워서 세정을 해줬습니다 틈새 세정은 주변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날을 세워서 브러쉬 끝면으로 구석을 세정해주는게 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비커 바닥을 봐도 오염물이 크지 않아서 역시나 안심이 되는 비커의 모습입니다. 스트실어시를 도포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미트질을 하면서 오염물을 제거해야 되지만 오염이 되지 않지 않았고 깨끗해서 고합수로 헹궈주고 미트질로 다음 본세차를 진행했습니다 미트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지게 되면 그 밑은 사용하기가 좀 껄끄러운 면이 있죠 차를 끝을 내고 시원하게 물을 네, 바닥에 버립니다. 카샴푸 남은 물로 절대 차에다가 뿌리시면 네, 안 되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버킷단에 남아있는 물래 찌꺼기가 그대로 차 위에 붙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절대 차에 돌전하게 뿌리지 마시고 바닥이라든지 계속 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합션은 틈새 사이사이를 오래오래 꼼꼼하게 꾸려주면서 보내시이든지 차량 틈새에 거품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 유리막을 올려놓으면 보니 그 핸드 부분이 날수 느낌이 전혀 다른게 보이시죠? 오랜만에 무선 송풍기를 꺼냈습니다 거의 한 6개월 만에 꺼낸 것 같아요 데러지를 가기도 하고 세차장 앨범이 써서 사용을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무선 송풍기를 꺼내니 틈새 사장에 는좀 적합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걸 팔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또 영상을 다시 보니 쓸만했던 송풍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안유리 사이 카울 쪽이 항상 뒷물 오염물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서 물기 제거할 때도 항상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면 약간 유리창에 튀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부분을 세척하고 커팅까지할 예정입니다 Moving on. 샘프이드라이 타월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물기를 제거했고요 틈새는 퓨어사 페리어 타월 이게 버핑 타월인데 드라잉 타월과 똑같은 재질이라서 저는 버핑 말고 틈새드라잉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잉 타월이 배터링 이같든지 좁은 틈새에 올이 끼지 않는 올이 풀리지 않는 장점이 있는 타월입니다 다만 대형 사이즈는 물기를 머금었을 때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 타월이긴 합니다 휴가 타이어는 성풍기로 어, 물기 제거하기에는 뭔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세차장 에어건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노호판 뒷면이라든지 물기가 잘안 빠지는 곳에서는 좀센 세차장 에어건으로 숨새 물기를 제거하는 편입니다 세차장에 에어건이 한쪽 방향에서만 줄을 가지고 와서 물기색을 하다보니 먼 쪽으로 하다보면 은 도장면에 에어건 줄 때문에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날 확률이 많아서 간혹 이렇게 몸에 칭칭 감아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쭉쭉 늘어나는 네, 줄을 도장면에 닿지 않게 사용하는 나의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막제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얗게 남아있는 자국이 있습니다. 비트레오가 유리에도 그렇고 유막제거를 하고 나서 고압수로만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유막제거를 바로 하고 고압수를 치지 않은 이상 자국이 남아있어서 한번 미트질을 해줘야 깨끗하게 날아가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에 비트레오가 닿게 되면은 이렇게 하얗게 자국이 남으니까 작업하실 때꼭 마스킹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작업하고 나서는 이렇게 저처럼 따로 타르제거 제로 지워야 깔끔하게 하얗게 남아있는 유막제거를 제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유막제거제를 구매한다그러면은 시간을 오래 두고 놔둬도 고압수로 잘 지워지거나 플라스틱에 묻어도 깨끗하게 지워지는 제품을 꼭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비트레어가 성능은 좋은데 자국이 남거나 유막제거제가 남아있는 거랑 작업하는 게좀 불편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울 부분과 그리고 와이퍼 앞쪽에 나노 아이콘의 힐 타입 구형으로 스펀지로 덮고 했는데, 힌지가 녹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브러쉬로 코팅을 하고 타월로 버핑을 해줬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비가 오고, 주행만 하고 나면 여기가 깨끗하게 해정이 돼서 클리닝 효과가 괜찮은 네, 코팅제인 것 같습니다. 블라코, 센샤, 헬샤인, 그리고 아쿠아벨렉스 이렇게 네가지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번 발수 코팅제 비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국가르 시즌도 이제 끝나가는 시기여서 차량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환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체감상 1년에 한 번씩 필터를 해주면차 안에 있는 공기가 좀 깨끗해지는 그런 기운이 들어서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샤오미 공기청정기입니다. 세차가 끝이 나고 세차역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낯세차를 했고요. 애기가 있는 신분상 이 낯세차가 1년 중에 한번 있을까 말까 좀기여서 마음 놓고 낮에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시작했던 시간이 오전 10시쯤 점심시간 살짝 지나서 끝이 났었는데 집에 와서 카메라에 촬영했던 이 영상권을 옮기다 보니 메모리카드 오류가 나서 영상이 하나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복구 업체를 찾아가서 포맷을 하지 않은 상태에 메모리를 전달하니 영상을 복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비용은 꽤나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메모리카드 오류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좀 했었던 영상이고요 원인이 메모리카드 리더기가 분량이 나서 메모리카드 오류가 생겼던가 메모리 리더기는 세기를 하고 새로운 메모리카드 해차 리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차저의 먼지가 꽤나 많았습니다 왁스는 먼지가 많은 문제로 패스를 하고 LSP가 없어도 괜찮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세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마지막 강도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